오늘은 운전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, 시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을 잡는 방법 두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저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트의 높이부터 맞추는데요 어, 어떤 사람은 이 천정과 머리의 주먹이 하나에서 뭐 하나반 정도 들어가는 어, 높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본네트 가좀 어느정도 보이는 정도를 먼저 높이를 먼저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어, 높이를 맞춘 후에 어, 앞뒤를 맞추게 되는데요 어, 제 양발을 왼쪽발은 푼레스트 위에 그리고 오른쪽발은 브레이크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제 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각도가 나왔을 때 까지 이제 앞뒤로 시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뻗어 보는 거예요 제 손목이 스티어링 휠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을 때가 이렇게 90도 이상의 이제 회전을 할 때도 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세게 눌렀을 때 내 허리와 내 몸이 최대한의 힘의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한의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좋은 내용이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한쪽 발은 뭐 바닥에 두거나 한쪽 발은 악셀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어, 몸의 균형이 벌써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. 그러면 골반이랑 척추가 좀 휘어진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운전을 많이 하시면 왼발은 무조건 풋레스트 오른발은 브레이크나 악셀에 가기 때문에 두 발의 어떤 그 각도라든지 그 휘어짐들이 좀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왼쪽 발을 풋레스트 위에 올려놓는 습관을 많이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불편하거나 앉은 자세가 불편한 거는 대부분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,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하실 때 풋레스트 어, 양쪽 발을 좀 대칭을 이루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착시켜서 앉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거리 운행할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트가 나를 딱 받쳐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그 허리 힘이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에 앉아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운전 자세에 대해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어, 이 헤드레스트의 이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이 헤드레스트 높이를 어, 내 머리보다 되게 낮게 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헤드레스트가 목 밑에 와 있어서 꺾이게 되면 어 단순 사고의 어떤 피해를 볼수 있는 것이 사망사고까지도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, 그리고 또 운전 자세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티어링 조작법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, 양손 운전을 잘안 하게 되죠 어,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도 이 휠을 이렇게 한 손으로 많이 돌리게 되잖아요 양손으로 운전을 해도 그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휠을 꺾거나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어, 손을 놓지 않고 한번 우회전 하실 때 한번 꺾어보세요 그러면 어,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느낌은 들수 있지만 안정된 코너링과 어, 뭔가 빠른 조작을 할수 있는 어, 어떤 코너링 핸들링 연습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전문 이제 카레이서나 드라이버가 아니지만 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몸에 익숙하게 될수 있도록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